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범스골프 이경범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제자리 회전의 중요성 그리고 지난번에 했던 제자리 다운스윙 방법에 이어서 오늘은 제자리에서 백스윙 올라가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백스윙을 진행을 할때 몸이 오른쪽으로 딸려가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셋업을 잡은 상태에서 백스윙이란 클럽을 뒤로 보내는 동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힘의 진행 방향 자체가 타겟의 반대쪽, 나의 오른쪽을 향해서 갔다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오른쪽으로 딸려가기가 쉬워요. 제가 이제 레슨을 하면서 제자리 회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설명을 드려요. 다운스윙 관한 내용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고 백스윙의 경우에도 우리가 이렇게 백스윙으로 올라갈 때 내가 체중을 오른쪽으로 보내면서 백스윙을 하면은 다운스윙 할때 내가 보낸 만큼 돌아와 준다라면 정확한 타격. 보낸 거보다 많이 돌아온다라면은 탑폴성 보낸 거보다 적게 들어온다면은 뒷땅성 컨택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다운 스윙을 잘해도 백스윙이 이렇게 틀어져 있으면은 다운 스윙도 마찬가지로 약간은 틀어져서 컨택이 나올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백스윙 때 항상 중요하게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게 바로 체중의 배분이에요. 어떤 분들은 체중의 분별을 뭐 5대5 두실 거고 어떤 분들은 왼발에 4, 오른발에 6. 반대로 어떤 분들은 왼발에 6, 오른발에 4를 놓으실 거예요. 그렇게 체중이 배분이 됐다라면은 내가 백스윙 때 오른쪽으로 넘어가지 않고 제자리를 잘 버티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바로 체중이 분배됐을 때의 위치예요 단순히 왼발, 단순히 오른발에 있다가 아니라 왼발의 안쪽에 체중이 잡혀있으면 아무리 왼발에 체중이 많아도 나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밀리기가 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5대5 놨다는 가정하에 체중의 5를 왼발의 바깥쪽에 실어준다는 라 느낌으로 셋업을 잡아주시면 내가 오른쪽으로 밀리지 않는데 조금 더 도움이 돼요 여기서 오른발에 바깥쪽에 체중을 둔 상태에서 백스윙을 가면은 몸이 오른쪽으로 딸려가는게 훨씬 줄어들어요 자 반대로 왼발이 이렇게 체중을 놓는 게난 너무 어색하다 라고 하신다라면은 오른발의 안쪽에 체중을 걸어놓으시는 것도 괜찮아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렇게 걸어놓으셔도 백스윙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체중이 오른쪽으로 딸려가지 않고 제자리에서 회전을 만들어내는 데 많은 도움이 돼요 물론 왼발의 바깥쪽에 체중을 두는 것보다 오른발의 안쪽에 체중을 두면은 체중 자체는, 압력 자체는 오른발 쪽에 조금 더 많이 실릴 수밖에 없으나 나의 몸의 위치는, 상체와 하체의 위치는 그 위치를 그대로 지키기 때문에 체중은 오른쪽으로 넘어가더라도, 압력은 오른발에 잡혀있더라도 나는 제자리를 지키게 돼요. 그럼 내 포지션이 제자리니까 여기서 다시 왼쪽으로 넘어오더라도 나는 셋업 때와 같은 위치에서의 백스윙, 같은 위치에서의 다운스윙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한 컨택을 손쉽게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제자리 회전을 하기에 중요한 것은 바로 상체의 움직임이에요. 이 상체가 내가 백스윙을 갈때 우리가 전부 다 셋업 잡았을 때의 상체의 모양은 앞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이렇게 내 상체가 앞으로 기울어진 상태에서 백스윙을 하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백스윙 탑에서 어깨는 이렇게 기울게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어깨가 기울 때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또 이거예요. 왼쪽 어깨를 턱 밑으로 집어넣어라.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오른쪽의 움직임은 무시하고 왼쪽 어깨를 턱 밑으로 집어넣으려면 내 몸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내가 아무리 체중을 잘 버티고 있어도 이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은 방금 전에 제가 이렇게 이쪽 앵글에서 보여드렸던 게 있죠. 자 그럼 거기에는 왼쪽 어깨가 턱 밑으로 들어가는 것 말고도 다른 동작이 하나가 더 있어요. 뭘까요? 바로 오른쪽 어깨가 목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왼쪽의 어깨는 턱 밑으로 들어오지만 오른쪽의 어깨는 목 뒤로 이렇게 빠져주는. 그래서 백스윙을 갈 때는 단순히 왼쪽 어깨를 턱 밑으로 집어넣으면서 왼사이드만 이용해서 회전을 한다면 내가 아무리 체중을 이렇게 잘 걸어놓고 있더라도 그렇게 된다면 하체는 잘 버티고 있겠지만 상체는 이렇게 딸려가게 되는 이런 백스윙 자세가 나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스윙을 할때 제자리에서 회전을 만들고 싶다고 라 하시면 왼쪽 사이드에 회전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오른쪽 사이드도 회전을 같이 가져가 준다면 라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되게 돼요. 여기서, 체중을 왼발의 바깥쪽이나 오른발의 안쪽에 걸어준 상태에서 네 왼쪽 어깨가 턱 밑으로 들어갈 때, 오른쪽 어깨는 목 뒤로 빠져준다는 느낌으로 백스윙을 가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몸의 좌우 이동이 없이 조금 더 중앙에 잡힌 상태에서 백스윙 모션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다운스윙이 훨씬 더 편해지면서, 조금 더 정확한 컨택을 조금 더 편하게 만들어내면서 지금처럼 중앙으로 가는 볼을 조금 더 손쉽게 칠 수가 있어요. 이 내용은 지금 제가 들고 있는 드라이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요. 드라이버도 마찬가지로 체중을 걸어두고 왼발의 바깥쪽이나 오른발의 안쪽 내셋업 때의 체중 배분을 그대로 유지한다라는 느낌으로 왼쪽 어깨가 턱 밑으로 들어갈 때 오른쪽 어깨를 목 뒤로 빼준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상체의 움직임과 하체의 움직임을 가져가신다라면 전보다는 조금 더 손쉽게 제자리 회전을 하면서 조금 더 정확한 컨택을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제자리 회전의 중요성과 백스윙 때 제자리 회전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던 범스골프 이경원 프로였습니다.